덕구 씨. 마크 처음에 플레이할 때 너무 오래 걸려. 왜 다운하는 거? 덕구야 들어온다. 뭐뭐 깔고 할 거야? 포켓몬 모드 간다음 여기 노 모드. 무슨 모드? 노 모드. 노 모드 노 아, 모드 지금. 아노 모드. 인제 보고 화면 공유 켜달래라. 켜도. 오우씨. 이건 또오랜만이 돼, 이거. 덕일 씨, 들어오십시오. 서버는 독일 나 독일 씨. 독다 밑에 포트 보이 씨. 독일 씨. 독일 씨. 독일 씨. 독일 씨. 독일 씨. 독일 씨. 독일 퍼스와와 본인 본인 인생 전성기 시절 그러니까 초 6대 포켓몬 계자초 6대는 <웃음> 누구나 포켓몬 마스터였지 개 마스터였어 그냥 와, 그때 팽돌이 들어왔네요. 하나로 다주기도 어, 어, <웃음> 본인 후쿠같이 엠페르트 골라가지고 엠페르트로 <웃음> 민체니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봐 와나 어, 근데 이거 보면, 보면, 보면 이거 로딩이 개좀 기다려 이렇게 음, 아 초반이 그렇다. 덕구시 마을인 초... 건 좋은데 아 여기 있네. <웃음> 안녕한가? 안녕. 다음 돌 캐서 그냥 돌로줄게 아... 돌템으로 줄게 나무만 좀 개봐봐. 나무? 응. 나무 좀개주쇼야 물납법 환양이네. <웃음> 물납법. 물납법 먼저. 하다 렉 걸려서 죽은 적 많다. 아하. 아 여기 볼인 보인, Yang, Yang, Tinguna, o k o 빡치네야그 누나 이제 양띵 결혼했다고 g e 나 a n t e Ah, Stop, Foxy. Yeah. Kuna, I take a roller, though. Is it? I'm 부피 3배대도 없네아그 누나 이제 정들었다 나는 와씨발니 개.. 와 아니 근데 이제 그 누나 좀 살짝 그런 도티과임 그 누나 야무 패고있나 지군야 잠깐만 야 이거 경동 목소리 뭐냐 이거 씨X야 야나 상자 하나 찾았다 상자? 아 그거 어, 좀 까줘 뭐 보너스 상자 같은 거 같긴 한데 모르겠네 보너스 상자 맞을 거야? First gun wound 아, w r e e 잠만나돌좀 캐고 있을게. 야, 밑에 아, 석탄 막... 많다. 어. 어, 어, 어. 어 야, 개오래걸리네 로딩 진짜. 진 진심... 야, 민지, 이 컴퓨터 좋은 거 아니가? 어. 물론, 인터넷 때문에 그런가? 광순이 도끼자고 이상인 뭐냐아 씨.. 야그 <웃음> 받는데.. 폰 샀나? <웃음> 나? 어 샀어 샀나 근데.. 아직 개통 못해서 아무것없어 어? 아 개통은 안 했나지 야 학교 올 거냐 다음 주에 김영도 아니 안갈 건데 이거 체박스는 아, 근데 뭐 나도 첫나라 가고 안갈 거긴 한데 도쿠 좋고 칼이 서울에 그냥 면접 학원도 아닐게요 도쿠 어디냐아 면접.. 다 다음 주에, 다음 주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이 주에, 다음 주아다고 응. 주에, 다음 주다잠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대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